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 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그 집을 새 집을 짓는 그 방식 중에 재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 있죠 그리고 뭐 지역주택조합이나 또는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재개발과 리모델링에 적용 안되고 재건축이나 소규모 이렇게 재건축에 적용이 되는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여기 보시면 먼저 재건축 사업이라 하면 정상 주택 그 가격 상승분을 초과해서 이렇게 재건축 또는 어, 조합에 기속되는 그런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얘기하는데요 음,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초과 이익은 종료 시점에 재건축 사업이 종료되고 이제 그 집이 아파트가 준공이 났던 그 시점에 그 가액에서 캐시 시점에 주택가액거기다가 정상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정상분을 빼고 또 개발 비용도 비용으로 공제하고 그리고 남은 그 이제 이익금에 대해서 초과 이익 환 이렇게 환수를 실행을 하는데요. 그러면 캐시 시점이 언제냐 했더니 추진이 설립 승인 일입니다. 조합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일. 굉장히 초기의 일이죠 이게. 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신탁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이 그 개시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가 되는 종료시점은 언제냐 했더니 재건축사업준공인가일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양도세를 계산할 때로 치면 개시시점은 우리가 지덕계약서 그 쓴날그 다음에 종료시점은 우리가 양도 때집팔때 계약서 쓴날 있죠. 그 기준금액이 된다는 뜻인데 그 기준금액에 각종 비용들을 더해서 지덕가액에 빼주는 것고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비용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 했더니 공사비용, 설계감리비, 조합운영비, 제세공과금 등이 들어간다고 라 되어 있네요. 뭐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어 일단 재건축 부담금을 이제 매기려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이 계산은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 이익 금액이 나왔죠. 그 이익을 몽땅 다 세금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게 부가율을 곱합니다. 부가율은 어떤 식으로 또 곱하느냐 밑에 나오겠죠. 어, 한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을 초과하고 5천만원 이하에는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에다가 조합원수를 곱하네요. 그 다음에 5천만원 초과에서 7천만원은 어, 200만원에다가 조합원수를 곱하고 더하기 5천만원 초과 금액의 20%에다가 또 조합원수를 곱하고 이렇게 서로 더합니다. 우리 양도세 누진공제 빼는 것처럼 뭐 그런 개념으로 단계 단계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7천만 원을 초과하고 9천 이하일 때는 600만 600만 원에다가 조합원수를 곱하고 다시 더하기 7천만 원 초과 금액의 30%에다가 조합원수를 곱하고 그다음 또 그다음 단계 한번 볼까요? 9천을 초과할 경우에는 어 그리고 1억 천만 원 이하일 때는 1200만원 곱하기 조합원수 그리고 더하기 9천만원 초과 금액의 40% 곱하기 조합원수 이렇게 해서 서로 더합니다. 1억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000만원에다가 조합원수를 곱하고 더하기 1억 1000만원 초과 금액의 최고 50%에다가 조합원수를 곱한 금액을 더해서 이거를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과를 시킨다는 그런 뜻이죠. 어, 그 다음 한번 살펴볼까요. 어이거 거든 재건축 부담금은 절반은 국가에서 가져가고 그리고 해당 지자체 거기서 20% 기초 그 해당 구군청에 30%의 비율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누어서 돈을 써고요 적용받는 법은 재건축이관수법 도시정비법,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발이관수법 부동산공시법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돈을 걷어간답니다 이게 그 재건축 초과이관수제는요 이게 원래 2000, 2006년도에 있었었죠 2006년도에 이렇게 시행되던 걸 어, 그동안 유예를 했었습니다 유예를 했던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하다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이게 다시 환원이 됐는데요 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신청까지를 인가까지는 아니라도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2017년 12월 31일 까지 신청까지 한 재건축단지는 이거, 이거 없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재건 그 관리처분 인가 그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고 그렇게 한 단지는 이게 다 부과가 되거든요. 소규모 재건축까지 부과가 되니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한 사업은 기준일이 굉장히 큰 기준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12월 31일 요게 굉장히 큰 기준일입니다. 왜 이렇게 적히죠? 12월 31일 2019, 2017년 기준일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이게 뭐 관리처분인가가 안 났다. 그러면 금액이 많던 적던 적용이 되는 지역이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2006년도에 처음에 재정이 돼서 쭉 개정 뭐 쭉쭉쭉쭉 단계를 거쳤어요. 뭐 여기까지 2017년 계속 법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게 아까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신청해야 된다라고 요때 최종 그게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내용이 길어서요. 필요한 것만 제가 추리겠습니다. 부가 대상 여기 나와 있죠. 요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및 미시라는 것은 요도 들어가고 요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까지 재건축 이름 붙은 건다 들어갑니다. 그죠?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정법 74조 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29조 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신청 신청한 신청하면 됩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한그 재건축 지역이 재건축 저기 그 부담금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면 재건축 초과이환 수제가 부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면 그각 구에 각 시에 어 그 정비사업통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재건축 사업을 클릭하시고 해당 그 구의 그 재건축 그 구역을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언제 났는지 아니면 조합에 한번 전화를 해가 물어보세요. 그래서 적용이 안그 되는지 안되는지부터 먼저 챙겨보셔야 되겠죠. 왜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그 시점이 기준금액이기 때문에 사업 시간이 뭐한 10년 정도 걸렸다. 10년 동안 집 가격이 많이 바뀌었겠죠. 마지막 중공되는 그 시점이 그 가액이기 때문에 정상 그 가액은 어 이렇게 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그 전기 예금 금리 이런 걸그 감안을 해서 정상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총액이 부과되는데 그 해당 그 조합이나 내 이름으로 중공 받은 그 조합은 액의 n 분의 1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만약에 중공을 받았다. 내 앞에 팔고 나갔다, 누군가가. 나는 그냥 줄돈 다 주고 내 이름으로 중공받았는데, 이거, 어, 초과되는 금액이 큰 경우에 누가 내느냐. 중공받은 내가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알아두시는 게. 어, 쭉, 뭐, 어떻게 하면 부과하고, 어떤, 뭐, 이게 뭐, 해당자한테 날라가고, 이런 것들이, 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조합이 만약 해산하고 없다. 1차 책임 의무자가 조합인데 해산하고 없을 수 있죠. 그러면 2차 또 이제 그 납부 책임자로 조합원이 지도록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납부 의무를 다 승계하는 걸로 되어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가 산정하느냐 이런 게쭉 나와 있고요. 부가 계시 시점이 나와 있죠. 요 잠깐 살펴볼까요? 게시 시점 중요하니까 부가개시 시점은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 설립 추진위가 승인된 날추진위 승인 딱된 그날이 그날의 주택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본다는 그런 뜻이에요. 부가 대상이 되는 재건축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부가 개시 시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 즉에 받은 거는 조합 설립 인가일로 한다 이 말입니다. 2003년 7월 1일 이전에 대부분은 그 이유가 지금 뭐 많을 거니까 그럴 때는 추진위가 승인된 날 기준입니다. <웃음> 소규모 정비법도 뭐 마찬가지고요. 내려가겠습니다. 그럼 주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이래 놨더니, 어, 기준, 우리 궁금하잖아요? 캐시 시점에, 그럼 집값은 어떻게 정하는데? 이랬더니,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부가대상 주택가격 총액의 공시 기준일부터 캐시 시점까지의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하여 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공시된 부가대상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는 재건축초가 이관수법에 따라 주택가격 조사 전문기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감정가 뭐 받은 걸로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추진이 그러니까 개설됐던 그 시점에 승인 났었던 그 시점에 공시가격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굉장히 낮겠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택가액이 없을 때는 뭐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에 맞춰서또 홈페이지에 뭐 공고도 해야 되고 의견 제시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아까 어, 반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건 어떻게 반영하느냐 했더니 여기 또 나와 있죠. 어,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종료시점까지의 정기예금 이자율 종료시점은 중공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추진이 승인된 날부터 그 아파트가 완공돼서 준공된 그날까지의 매년 전기예금 이자율과 해당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광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한대요. 전기예금 이자율이나 집이 평균주택가격이 올라간 것 중에 높은 거 당연히 가격 올라간 게더 높겠죠. 전기예금 이자보다는. 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전기예금 이자율은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이게 또 나와있고. 어뭐 쭉, 애 예금 이자 계산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은 그럼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한국감정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그 주택매매 가격 지수, 시군구별로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이제 또 계산한다라고 돼 있고요. 또쭉 내려가겠습니다. 상승률 나와있네요. 2017년도는 5.63%였네요. 이게 뭐 전개금 금리보다 훨씬 높죠. 2015년도에는 7.86%였네요. 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 시에는 개시시점부터 예정액 산정시점까지는 실제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을 적용하고 산정시점 이후부터 종료시점까지는 개시시점부터 예정액, 예정액 산정시점까지의 평균 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유리야 뭐 알아서 정해 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비용은 어떤 걸 넣느냐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그밖에 경비 요런 것도 돼 있거든요. 조합 운영비 뭐 이런 것도 제준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합운영비 뭐 이런거 다 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관련된 건설원가 다빼고요그 다음에 음. 이런 건안 중요하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어요. 이런 비용들 다 제한 다 되어 있고요. 그러면 종료시점 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종료시점에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었다. 그냥 내가 그 재건축 초과 이익에 따른 이 부담금을 그 폭탄을 내가 안는다 뜻입니다. 한마디로. 종료시점 부가 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 이건 어떻게 정하느냐. 조합은 주택가액. 일반 분양분의 주택가액. 재건축 소형 주택 인수 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주택 가격 총액이니까 이거 다 더해서 다 한다고 라 되어 있는데요. 어, 종료 시점 주택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해당 조합이 의의가 있을 때는 당연히 이의를 제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조사 산정된 주택 가액에 대하여 조합원에 또 의견을 들을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 게시하고 그 사실을 조합에 또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도 취합하고 시장구청장에게 또 의견 제출도 하고 그것도 다 통지받아서 10일 이내에 뭐다 어떻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가 종료 시점 어, 부가 종료 시점은 해당 재건축 사업의 준공인가열이 나와있죠 부가 대상이 되는 재건축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같고 아까 앞에 읽어드렸던 거네요 오늘 하나에 해당할 때는 어, 부가 종료 시점을 또 해당되는 거에 한다 되어 있는데 어, 일부가 준공되거나 어, 일부를 사용 개시한 날, 요럴 땐 일부가 된그 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조합은 주택 가액은 어떻게 정하느냐? 그거는 부동산가액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어려하여 종료시점 현재 주택가액을 조사산정하고 이를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으로 하며 이에 따라 산정된 종료시점 현재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보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뭐 조사산정하고 그 가액을 정해준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여기서 얼마 정하느냐에 따라 달렸네요. 그럼 재건축, 어, 부담금, 예정액 산정 시에는 어, 인근 시세를 고려해서 종료 시점까지의 가격 상승률을 보정을 또 한답니다. 많이 올란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공시가액 산정 방법을 준용해서 산정을 한대요. 너무 많이 올랐다. 가격 보정을 좀 하고 그리고 공시가액을 산정을 해서 정한다고 라 되어 있네요. 조합은 가격은 이렇게 정한답니다. 그럼 일반 분양 주택가액은 일반 분양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액의 총액으로 한답니다. 일반 분양시점할 때그 가액을.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 시에는 인근시세 및 분양사례 등을 고려한 예상 분양가격에 분양시점까지의 가격상승률을 보정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함. 일반 분양행 가격에서 나중에 준공때까지 공사기간이 걸렸겠죠. 그 기간까지의 인근 시세 오른 것들은 정상으로 내 집도 올랐다라고 봐주고 나만 특별하게 이제 이익이 난게 아니니까 남들도 이만큼 갔다. 그 가액을 보정해서 공제해준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렇게 정리한답니다. 재건축 소형주택 인수 가액은 도전법에 따라 건설된 재건축 소형주택에 대하여는 광역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재건축 소형주택을 인수한 가격, 그걸 종료가액으로 본답니다. 그 다음에요, 어, 초가액 이익 산정은 아까 개시시점의 총액,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종료가액에서 추진위가 승인 났던 날에 그 개시시점 총액을 빼고 동안에 개시 시점 동안 부과된 주택 증상 가격분 총액과 개발 비용 공제한 금액을 다 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재건축 초과이 간정 그 이율로 산정을 한대요. 재건축 초과이 금액으로 산정한대요. 그다음에 그렇게 된 거를 이제 나왔죠. 그 조합원수로 이제 나눠야죠. 이 금액이 나왔으면 재건축 초과이 금액이 나왔으면 그걸 조합원수로 나누어서 산정된 1인당 그 조합원 평균 이익이 조합은 수로 나누어서 1인당 3천만원을 넘었다. 초과했다. 그럴 때 이제 아래에 부가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부가율 쭉 나와있네요. 아까 쭉 읽어드렸죠. 최고 50%까지. 1억 천만원 넘으면 50%입니다. 그럼 뭐 1인당 나누기가 1억 천. 웬만하면 1억 천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조합은 1인당 평균 초과 이익은 아까 1억 천을 넘는다. 그러면 재건축 초과 이익 그 총액에다가 조합은수 나는 그게 1인당 평균 초과 이익인데 요게 1억 천만을 넘는다 50%라 이 말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어, 적용 내용들이 도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계산했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화면을 정지해놓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추진위 그 저기 만드는 그 승인 날부터 중공날까지가 만약에 뭐한 10년이 넘었다 그러면 중공일부터 역산하여 10년째 되는 날을 그 취득 그 기준으로 보더라고요. 그렇게 보더라고요. 음 나머지는 뭐 어떻게 어떻게 부과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어. 쭉 읽어드린 건뭐 이해 다 되시죠? 요거는 어떻게 뭐 계좌를 먼저 고지하고 금액도 통지하고 그 다음에 뭐 자료도 어떻게 해서 어 이걸 재건축 그 분담금을 만들었고 뭐 그래서 미리 통지하고 그 다음에 통지하고 나면 부가가 딱 종료되는 그 시점부터 3개월 안에 그러니까 중공이 난 시점이겠죠 이거는 중공 딱난 시점부터 (3개월) 안에 이렇게 통지를 합니다 얼마 내라고 그럼 (50일) 안에 나이가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조합에서 항의하겠죠 이 신청 다 받고 그 (30일) 동안 그 기간을 또 이제 주고 이 일을 심사를 해서 그리고 최종 부과를 한다 이런 뜻이고요음 그리고 나면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고지서 날라오면 이제 내야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은 조금 이런 기간에 들어가서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이름으로 준공만 받지 않으면 어뭐 앞에 준공 안 받고 준공 한달 전에 그냥 팔고 나갔다. 그 사람은 이건 납부 의무자 자체가 아닌 거예요. 내 이름으로 준공을 받았다. 그 추진이 처음 그 승인 났던 그 시점부터 준공 난 시점까지 뭐 정상 상승분이랑 뭐 이렇게 이자 비용 뭐다 빼고 그다음에 개발 비용 다 빼고, 나머지가 1억 천을 초과한다. 그러면 최고 50%까지 그냥 내가 다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 어떻게 내고, 뭐 어떻게 징수하고, 이거를 구구절절절절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다가. 독촉은 어떻게 하고, 안 내면 가만 안 놔둔다 해놨습니다. <웃음> 그걸 뭐 어떻게 갈라가 선다. 이래 놨고요 아휴. 그렇네요. 참. 그 시기 하네요. 뭐 그나는 누구한테 뭐 하고 이 뒤에는 크게 중요한 게 없어서 앞에 다 읽어드렸습니다. 뭐 내지 않을 경우에는 또 벌금은 뭐 어떻게 매기고 뭐 가태료는 어찌 매기고 그는 어떤 법에 의해서 매기고 뭐 늦게 내면 어떻게 하고 이런 거다 적어놨습니다 이 법에 에휴 어마어마하네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고 뭐더 나머지는 뭐 서식하고 이런 거라서 뒤에는 크게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냥 뭐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어, 늘, 세금이 참 문제입니다. 그죠? 세금을 잘 피해야 또 재테크가 되겠죠. <웃음> 절세는 곧 재테크입니다. 맞죠? 뭐또 연료가 껐다가 넘어가네요.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